자, 마비능기 G24 3바 아, G24 2부 3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어 이번 퀘스트 제목은 방치된 데칼코마니. 어 마을 드를 통해 명령한 대로 각 마을을 마을들을 다 체크해, 체크했겠지? 전부 확인을 마쳤다면 왕성으로 돌아와 줘라고 했고요. 자. 자. 마을 드를 통해서 다 전달 받았지? 괜찮네요. 지난번 일는 미안해. 지금 난 괜찮아. 자, 우리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확실해진거야? 왕성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으우 죄송합니다 아,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 나눠봤고 남녀여서 가릴까 없이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있다 오원제독도 지금 불안해보였고요 감기다 감기네 아, 감기야? 감기 아닌거 같은데 감기인거야 이거? 어니에 대해 도통 짐작가는 것이 없습니다 자 하늘에서 떨어진 월석 수집했던이외 악몽이라. 근데 오늘 약 먹고 자긴 해야겠다. 근데 자 이번에 검은 달0 0그자자들0실까요 열병과 한파생생해해 보면 어... 확실히 수상하네. 점점 이상한 일이 벌어진 주0가 짧아진 느낌이야. 게다가 두 사람의 왕성 비0사이 믿을만한 정보0 0기해해왔어용이좀좀신쓰여여서이이야악몽권0 0 0 0 원인을 정확히 알수 없으니 뭐지? 다른 조건 뭔데? 뭐 뭔일인데? <웃음> 뭔일이야? 알아서 와줬네? 이분이 오셨는데 지금 나 옆에? <웃음> 뭐야 누군가 헐레벌떡 왕성 정말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는 모이다 뭐지? 피르어 뭐야? 괜찮아졌네? 부다자 어 뭐야? 괜찮네? 누님 로젠 파이크님? 큰 부상 을 입었다는데 괜찮 아 괜찮 들었어요. 괜찮나요? 생방 중에 방송 편집본 올라네요 <웃음> 되게 신기한 현상이죠. 그쵸죠 생방 중인데 방송 편집본이 올라왔다. 이게 무슨 일일까? 그것은 돌아보기 하면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편집해서 올리고 편집해서 올리고가 아니고 아 녹화 끝내고 올리고. 녹화 끝내고 올리고. 굉장히 따끈따끈하고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어, 벨바스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설마 당시 여기까지 혼자 왔을 리 없고. 로젠 파크의 동료분들께서 동의해 주신 건가요? 자 생방제 풀방 올리고 있거든요 <웃음> 다치고 싶어서 다친게 아니야 필요한 일하면 충분히 길을 일 <웃음> 너무 해요 어허 레자랑 얼마 나 그를 아끼는지 몰라 그아피요한 전보다 더 해야 할 일을 잘한다고 얼마 기쁘한하지자 <웃음> 부탁하시던거 켈라베스 캠퍼스서 비슷한 내용의 전갈이 도치겠다 뭘까요 <웃음> 뭐죠, 뭐죠? 이리아 대륙도 지금 성취가 않았을 거다 정식으로 자이언트 엘프 자이언트도 원자한테 함께하기로 했었다 기억나지? 대륙 쪽이 너무 무심했던 거 아닌가 아 그렇네 저번에 크루크도 막 약간 좀 비협조적이고 약간 미루월씨바트로시 맞지? 안부를 전혀 떠오르지 못하네 요 부끄러울 지경이야 이리아 역시 피해가 상당히 있다 알렉시날 박사님이 어, 탐험들을 재정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 자, 왕정 연금술 한가지 가설을내놨다 들어봐. 뭐지? 월석이 떨어진 시야 이후부터 악몽이 퍼져나간게 아닐까. 헉, 뭐지? 어, 그리고 월석에서 뭔가 수상한 기운이 느껴졌어. 맞아. <웃음> 월석과 안경이 아, 악몽에 어떤 연관이 있단 말입니까? 어허? 충분히 신빙성 있는 목소리야. 아, 소리야. 귀숭수하게 잘못 설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잠을 주무시 못한 시기가 겹치는 게 사실이군요. 자 이리아로 가서 엘프와 자연 수장을 만난 거고 와죠. 안 부드러워. 자 이번에 엘프 한번 엘프랑 자연 쪽도 한번 보러 가네요. 자 왕사 혼자하기 괜찮으십니까? 이제 악몽은 슬슬 익숙해질 듯시키 보았다고. 자얘또 따라갈란다 얘 또. 아 액주 가만히 좀 있어 좀. 봐봐. 넌좀 가만히 좀 있어 넌좀 그냥 나 이런 애들 진짜 야 도움 안될 거면 가만히 있으라고 짐작이 되지 말고 어 그래 별다른 쓸모가 없어 알자아 너도 가만히 있어 그러면 그냥 자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자 <웃음> 기억하고 있어요 보상날재충에 상당히 컸던 모양인걸 생각이 나지 않는 모양이다 피를 한 무릎 생각할 수 있어요. 이래까지 모두를 잘 이끌고 가주 로젠 파이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정대 리더인 내 역할이 중요할 거야. 켈라베스랑 이 코르마를 더 들려줘. 어디야 놓 최대한 귀족들에게 꽃을 잡힌 건 사실이거든, 사절이거든. 어. 자 켈라베스 이 캠프로 가보겠습니다. 아 진짜 감기 걸렸나? 갑자기 이렇게? 아 어쩐지 가래가 막 올라오고 막 그러더라 지금 아 이게 이렇다고 또 건강 보소 이게 또자 킬러베이스 캠프에서 누구랑 대화할까요? 일단 먼저 니커 니커랑 대화하네요 에 무슨 일? 뒤에 따라오신 분들은 누구고 저희는 뭐 대충 이해해냈어 대장이 마음고생이 좀 심했지 알렉시나한 말이에요 월써 파평같은거 안보이네요 개야 위바입니다 아아미안 난리도 아니었다 에피 누님이 에타 살짝 갇혔는데 힐블이 빠르게 대응 해서 흉..흉이 나지 않았고 근처에 동물들흥분사 자꾸 울타리 넘어 야단 피우고 자 지금 당장 필요한건 아주 작은 도움이다 뭐지? 수리 울타리 좀 고치는거 도와줘 좋겠다 <웃음> 울타수리 도와드릴까요? 재료만 달라. 재료가 뭔데? 자, 재료가 뭔데? 그래서 나무장작이야. 자, 재료가 뭐야? 그래서 나무판 야이짜씨가 야이짜씨가 거 골드 얼마인지 알아? 거 20만 골드 야이짜씨가. 아니, 이거 완전 NPC들 날로 먹네. 이거 진짜? 나무 장작을 갖다 달라 하지 차를 그냥 나무 나무 판을 달라고 과연 20만 원이라고? 아 뭔가 불안한데, 야 얼마야? 얼마야 그래서? 야 올랐어 떡상했어! <웃음> 와두 배로 떡상했다고 이게? 야 여러분들 나무 판이 2만 골드에서 4만 3천 골드로 두배 떡상한 걸 보고 계십니다. 오졌다 진짜 오졌다 별수 없습니다 저는. 진행 진행의 원화 한을 위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야 진짜 솔직히 말해서 n p c 들보다 더한게 누군지 알아 바로 밀레 시안들이야 어 이럴 때돈잘 빼먹는다니까 어 <웃음> 이럴 때돈잘마잘 잘 해먹어 할 텐가 어 같은 밀레 시안들끼리 에? 서로 돕고 살아야지 아주 그냥 어 돈독 들어와 <웃음> 아, 농담입니다 이럴 때돈 팔아지 그럼 장난이야 이럴 때돈 팔아야지 어 우와돈 최고. 자. 자, 20만 골 40만 골 짜자 이마. 힐브린. 엄살부리지만 니커 자, 힐브린 또 얘기해 보자. 이때 얘들아 뭐 얘기해 뭐 필요한. 저번 타운에가 힐러를 치료 담당 힐러분이다. 은행을 담당해 보는 말에는 니크랑 굉장히 친한 사이래요. 아, 그거 아시랍니니커랑 힐브린이랑 그 가만히 있으면 둘다 서로 대화해요. 서로에 대해서 대화하고 얘들 개인 대화도 물어보면 서로 막 서로에 대해서 얘기한다. 사귀는 것도 아니고 이것들이. 자 힐러도 악몽을 꾸는 것 같다. 얘말걸뭐일던자 니클러 대신해서 고맙다 인사를 전할게요 제대로 고맙다고 해야 할 때고 이상마하하지 마. 요즘 너 자꾸 나한테 꽃을 잡는 거 알아? 사귀어? 내가 아기는 둘다 남자가든. 왜냐 이 복장이 남자 복장이거든. 자, 어쩔 수 없이 말린다. 겸사겸사 이야기가 이렇게 된 거. <웃음> 자, 넌들어가쉬고 쉬긴 해. SNR 치료해준 지로 제대로 쉰줄지 어, 그래 챙겨주네요. 또, 오, 음. 그렇시심 아니었어. 아, 원래 정말 친하거든. 여기 데려온 것도, 여기에 쟤를 데려오면 나아고 20년을 아 왔다. 오, 되게 오래 했네. <웃음> 사람이 좀 변했다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게 있나? 이종족 사이에도 묘한 기류가 흐른다고 하지 않나? 묘한 기류? 엘프와 자이언트 옛날 같은 느낌인가 설마? 어잉 최근 자이언트 측에서 발레스의 생산된 일부 물품들을 반출한 것도 금지하게 됐다잖아요 이거 설마 노 자이언트 노 엘프입니까? 사지 않겠습니다 구매하지 않겠습니다 그겁니까? 이거 수출금지 그거 아닙니까 이거 약간? <웃음> 이거 이거 경제에다가 정치적인 걸 넣어가지고 이거 엘프 측에서 비슷한 말이 나오고 있다. 화이트 화이트 워시 화이트 그거 화이트 수출국가 제한되는 건까 이거? 자 어떤 훈련이라도 하는 건가? 어자몇 달은 끝도 없이 버틸 전에 신경을 쟁여야 다 이거 전쟁 전에 나온 느낌이죠. 어, 불안한데요, 나는. 어악몽이 여파가 쓰미까 아닌가 걱정돼요. 자, 필리아 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짧으니까 바로 이어서 다음 퀘스트까지 가도록 할게요. 자, 필리아로 가죠. 스코트 필리아. 오늘 한3화4화까지는 찍을 수 있겠네. 이런 이런 느낌이면. 밥차. 가자. 자, 여기서 어디로 가야죠? 뭐 필리아에서 누구한테 말 걸어야죠? 사각몽 자, 이번 퀘스트는 자각몽입니다. 아, 올해 말미로이네요우리들 항상 알수 없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두려워요. 해 하지만 두려움을 이길 겨 방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걸 버티게 해주는 거죠. 라고 했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NPC, 멜레스한테 오네요, 또. 자, 일단 말할 때 먼저 가, 말 걸어보고 엘프말은 월석 자네가 수술이 완료되지 않았다. 어린애들 굉장히 위험할텐데, 필요한 더워요, 목이 타요. 어, 월석을 그대로 놔뒀다. 자, 말 걸어볼까요? 아이고 멜레스 좋다 어 가끔 사막을 거니라 드물게 보았다는 얘기하길 듣고 하지 미르월드 있네 아유 미르홀랄만이야 어 그도 어떻게 지냈나요 요새 굉장히 정신이 없잖아요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좋은 징조가 맞았나보다 며칠 전 사막을 거니라 좀 특이한 걸 봤다 뭐지? 야너 저번에 그러고 보니까 그 정령 그거 물 어떻게 해? 먹어 먹방 했니? 바로 꼬리에 가시가 5개 달린 선녀도 왜 이거야? <웃음> 어떻게 알았어요? 뭐야?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는 이거? 도화의 꼬리에 가시가 그렇게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신기해라. 필요한 씨 맞죠? 어허. 온라의 원정대분들 다 오신 거네요.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나는 걸로로 파이크? 어허. 안부를 물었어야 는데 경환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이상한 증상 보인지 보러 왔고요또다시 이상한 현상 자 뭔가 지금 되게 눈치를 보고 있는데 안 말해주네요 지금 보니까 딱히 드릴 법한 내용은 없답니다 아닌가? 정말 다행입니다만 인간들료한거 그러지 않은가 보이네 얻고 싶은... 어 멜레스 보세요 본인 이 와중에 본인 먼저 봐봐 자신의 폐부터 내놓은 것이 좋아 월세히 떨어진 이후부터 악마의 시달린 사람이 많아졌어요 악몽이군요 어허 검은달의 교단의 소왕이라는 제이 나왔다 어허 그렇구나 별로 도움될만한 정보를 주는건 힘들것 같아 엘프들은 괜찮나? 자 카스타네아 족장하고 다 얘기해보고 미롤 우리들은 같은 원정대에 속해 있잖아요 내 선택에 대한 책임만 너를 기다릴 뿐 뭐야 무섭게 요새 우리 마을이 좀 외지인을 그리 반갑게 맞고 있지 않다. 아 뭐지? 자 로젠파이크만 가겠습니다. 자 미로리 속삭인다. 제기 꼭 붙어서 로젠파이크씨 단둘이서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다. 뭐지 뭐지 뭐지 아 뭔데 뭔데? 아 미로리 둘이서만 얘기하고 싶대. 아이 두근거려 아 뭘까 뭘까 라고 하면서 김치국 마시고 있는 로젠젠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해볼까요? 뭐지? 에, 다른 분들께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듣고만 있어라. 가드들의 시선을 끌고 싶지 않거든요. 뭐지? 자, 멜레스 씨가 여기 날카롭게 반응한 거예요. 오잉? 그런 일을 벌였다고? 무슨 일? 어 뭔데? 악몽이라고 했죠. 여기서 비슷한 일이라고 있다. 얘도 포함해서. 매일 밤 두번에 떠올리 힘든 기억이 길, 집요하게 해집어요. 들어봅시다. 생각에 확실해가지고 수장래에 대해 나오실 거거든요. 자,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금.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여기 어디지? 자, 이 노래는 참고로 저거. 저승노래네요. 사막 한가운데잖아. 이상하나? 수장님에서 걷는단 집에 돌아간 기억이 있는데. 자,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 지 가방에 물건부터 확인해야지 폭스의 포실, 포실 많이 챙겨야 돼 보람이 있어 수제 화살이랑 후후 이건 아 이거 여기있네자 샘물이네 마을 걸어가야 돼 목이라 할수있다까잘 챙겨야 지 소중한 거니까 마피아 어머나 뭔가 반짝이는 거 같은데 사막에서 반짝이는 거 오아시스인가 자 물이 있는 줄 알고 가고요 근데 여러분 궁금한 게그 바리던전 저승 지금도 나갈수 있나? 내가 가고 싶어서 갈수 있나 그거? 어떻게? 그거 갑자기 궁금해지네 자 여기서 뭔가 있었고요. 어라? 오아시스가 아니었네. 모래알기 발견 착각한 걸까? 어 뭐야? 모래방의 시. 심... 뭐야 뭐야 폭발 아니야 이조는 모래 속으로 빨리 들어가. 설마 다시 파묻혀 버리는 거야? 안 돼. 아통지 직접 구하는 거 어렵고 진행 중 유저한테 거래를 받아서 할수 있다고. 직접 못 가네 아쉽다. 보고 싶은데. 부드러운 머리가 있어서 살았네. 자개미지들어왔고요한귀에 들고 빨리 이것 빠져나가자. 가만 있다 안 좋은 기 떠올지 몰라. 그만 피하고 싶어. 무슨 빛이 뭉쳐 있다가 뭔데? 안 보이는데? 반짝이는 무언가가 보자. 자미로 27세네요. 어린 놈의 쉬... 아, 대미지 짱세다. 뭐야? 와, 딴다한데 엄청. 자, 랭크도 지금 장난 아니고요 스파이더 샷이라는 걸 있으네 나 이거 내, 나도 없는 지금 나도 없는데 스파이더 샷, 샷은 자 뭐죠? 반전이 뭔가를 찾아가보자 뭔데 뭔데 뭔데 뭐야 아 엘프 하이드 오랜만이다 아니 막 가면 안 되다고? 이게 뭐야? 파이널 샷? 아어 엘프를 거의 해본 적이 없는 어디야? 어디야? 어디입니까? 반짝. 어, 깜짝이야. 어, 뭐야? 데미리 지나오네. 파샷. 아, 아, 아, 잠깐만. 파샷. 아니 어떻게 쓰라고 파이널샷 써본 적이 없어. 아니 파이널샷을 써본 적이 있어야 돼. 써보지. 적... 다시 한 번. 파샷. 어. 뭐야? 어떻게 쓰는가 이거? 아, 시프트. 아니, 써본 적 있어요? 주써저지주에 저번주에 저번주시저이주에 저번주에 저번주에 저번주에 저번주에 저번주에 저번주에 저번주에 저번주에 저번주에 저 저번주에 저아주에저번주야 저번주에 주 저번주에 이다.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고다리요 아, 열심히 한다. 매니저 화이팅. 우리 매니저 짱. 자매그 샷. 아매그한 방. 좋아. 어, 어디 갔어? 저기요? 아저네자 저기 이제 가봅시다. 방금 무슨 이상한 소리 한것 같은데? 글라스 기면 소리 한것 같은데? 잘못 들었나? 어? 설정 잘. 어려... 어, 뭐야? 뭐야, 뭐야? 개 무서워! 어, 소름 개 무서워! 어, 마비는 공포게임! 와, 대박이다! 방금 처음 듣는 그소인데 어, 소름 나 지금 집에 혼자 있는데. 아, 이러지 말라고. 무섭다고... 어디야? 어디야? 안 보여. 또안 보여. 어 있어? 아, 저있네 또... 자... 아, 무서워. 아, 무서워. 뭐야? 어... 아, 무서워. 내 뒤에... 아무것도 없어. 그런 말 하지 마. 진짜 무서워. 하지 말라고... 어... 야, 이거 또 더빙한 거 아니야? 이랬던데. 쳐볼까 오케이. 자, 못 o n n i j 뭐야 h boy, boy, boy. Ah, ah, 아아 매너 매너 매너 매너 매너 매너 Meno, Meno, 어어어 아니 에프를 해본적 있어야지 이거 진짜 빨리 가. 야, 뭘로 잡아야 돼 이거? <웃음> 울지 마. 아,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다시.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다시 보자. 아, 이걸 이건 예상 변수 왠데 이건 또. 매그냥 평타 크래시 샷벌매그냥 평타 크래시 샷. 어저한테 차은 적으니까. 오케이. 시영이를 파시 소용없다고? 어제는 빅살났어요. 오케이 기억이 난다. 기억이 난다. 자 다시 한번 재도전 이트라이. E 자 이트라이 e 해보겠습니다. 이트라이 e 나오겠죠 여기서? 아 아, 나오겠죠 여기서? 아 제발! 그렇게 어려네 이거 참, 진짜. 아 그렇게 그렇게 려워 이거. 와씨 엘프 역시 내 느낌이 아닌 것 같아 이거 너무 어려워 오우 벽 끼고 싸워야겠다 벽을 끼고 싸워야겠어 삑셀라테 간간이 오케이 맥이나 위주로 쓰는 게낫다아 그래 오케이 다시 아또그 무서운 소 r 들어야 a y 웃음소리 아 k a 소 I'm s o r 아하하, 아하하. 누구 목소리인 o r r y I'm s o 시 r 블 I'm s 블 r 어 버려. 어뭐 o 어 r y I'm sorry. 슬슬 나올텐데, 소리가 소리가 슬슬 나올 때가 된대요. 이 무서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쭉쭉쭉 쭉쭉쭉 방금 가 소리가 소리가 소리가 고 있죠? 어, 소리안 난다. 나네. 아, 한번 나이가 안 나는구나. 다행이다. 또 와서 되게 무서웠을 거야. 오케이, 뒤로 피해, 뒤로 피해, 뒤로 피해. 피해, 피해, 피해, 피해, 원거리, 원거리, 원거리, 원거리. 어디에 지금 데미지 따위가? 지금 어디에 지금 구울 따위가? 지금 허이, 맥그넘 샷드! 주거, 어 잡았고요. 공수 잘하신다. 어 백희 님 안녕하세요. 비준이 어 바꿨구나 닉님. 아 제발, 아 제발 어 어전 드차니님 바꾸셨네. 어서 와요. 뭐야 소리 났어? 아마 안 들리네. 자 이거 먹고요. 어려워 보여요. 아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그냥 싸우는 그냥 싸우는 겁니다. 소리가 안 나는데? 버그인가? 여기부터 소리 났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까 무섭게 했으니까 안제 나온다. 아우 무서운 소리 나간대 진짜. 고스트움직거리는 소리였나? 아 이, 이건 그 소리지. 근데 아 이제 웃는 소리는 새로 만든 것 같아. 이거는. 자 어디죠? 어, 저기다. 시간이 생각보다 짧아서 어, 5분밖에 없어. 어디야 이쪽이다.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이따 찾다. 또 한번 싸우겠지 또 느낌상. 싸우고 이거 봐. 이걸 받아. 에이 물정령이 샘플을 샘물을 뿌렸대. <웃음> 아 결국 먹진 못했네 이거 아쉽다. 반짝이를 본거같은데 잘 치고 어 봐봐요 글라스기벤 소리야 이거 어디야 어디야 어디로 가 아니 여기서 어떻게 찾으라고요 저기요 행님 다시 아니 어디로 가라는 건지 알려주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노노 맞다고 가보자 쭉가고게 애들 앞으로 아 시간이 좀 짧다 안돼 아 출구 쪽이겠지 느낌상 왠지 그렇지 찾았음 이꿈 맞냐 꿈 치고 되게 엄청 판타스틱한데 자 나가자 이쪽 나가면 될거 같아 되나요 탈출 탈출 한거 같지? 우후후. 자, 뭔가 잘못 생각하실 틀리 없어요. <웃음> 뭐지? 아, <웃음> 수장집. <웃음> 저기 수장님 집좀 보세요. 한쪽 베이마저 깨부숴버렸죠? 주요 건물들 손상 아주 컸다. 아 메이크 대장도 화가 났다 누군가의 의향을 점수 확신하고 있다 그 의견을 적극 지지하고 있고 누구지 자 설마 이거를 설마 우리 인간들 잘못을 한거 아니겠지 소양네의자 얘기에서 오해를 꼭 풀어주네요 자 우리 미로리 저렇게 셀리가 없어 하이가 쓸모도 없던 애들 진짜 어? 자, 가드들이랑 대화 못하고요. 옛날에 가드를 더럽게 세가지고 진짜 겁나 어려웠습니다. 자, 보자. 어, 뭐야? 안쪽에서 뭔가 탁 하가 덮는 소리 났다. 뭘 덮었어? 당시 여기에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되게 까칠해졌네. 냉랭하다. 안부인사 감사받겠습니다. 피차이버드는 우리도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어... 왜면해서 갑자기 밀레시안이라고 되게 차별하네? 하여튼 옛날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진짜. 시시콜콜하게 당신에게 살면... 어 진짜 옛... 옛날부터 진짜 마음에 하도안 들었어. 얘는. 나는 그전이 의심스럽군요. 아니 왜... 나 도와주고 싶은 것 뿐이야 그냥. 어, 언제를좀 봐야죠? 불필요한 생각과 행동을 자주 버리니까요. 그 어느 쪽으로 생각을 기울지 않았답니다. 까칠해, 진짜 되게. 까칠, 카스테나. 변화와 안정,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아주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나와 필레의 모드의 프 f 는 결단 내려야 할지 모른다. 어허. 조금 더 설득을 해봐야 겠다 뭐지? 이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뭔데, 뭔데. 바꾸라 상황을 뭐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뭐야 무슨 일이야 뭔데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지 자 빨리 그 원인의 상태랑 가봅시다 한번 아 빨리 이 와중에 대상이 멀리 떠 진짜 급해 죽겠는데 진짜 빨리 올 것이 진짜 대충 자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가볼게요 아 진짜 다 아, 진짜 자말애들한 대화해 보겠습니다 자 수장진까지 저 소리에 들리는데 무기를 집으세요. 어서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내이는 지금 오자마자 무기를 뭐야 뭐야 뭔데? 아 검은 달 교단이들이구나 이거 근처 양의 재빨리 화력하게 화살 쏘아 버린다. 자 F 분들도 궁술의 선천적인 재능 있다는 말이 괜나오는 아니군요. 사방에서 검은 달 교단이 나서 나타났다. 필리아를 왜 급습한 건가? 뭐지? 뒤를 바힌거 아니가요? 빠르게 대열 정비를 해야 돼요자 검은 달교 달이 나오고요왜 마을 안쪽에서 나온거지 그러고 그니까 3박개야타 피라 숨어 있고요자 멜레 스토지 금활 들었습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군 오호 메이크 개빡 겁나 빡친 메이크 것도 당당히 쏟아닌거지 가다 앞으로 이말을에 함부로 발을 디뎠다는 뼈저리게 후회하기 만들어지오 메이크 멋있어. 올. 그래봤자 파이널 팀는다 쓸려. 정말 엄청나게 빡친 메이크네요. 자, 근데 그 효과는 네, 데미지 1오 세, 자 나도 나도 싸워 놀지 말아야지 나도 나도 놀면 안 되지 맞다. 자 전자 불어주고 자, 파이 파이 파이 정리 합시다 정리 정리 역시 파이널이 타마 있음 때 땡이다 어 파이 파이 파이 또 나왔니 아 메이크 이 와중에 걸려 버렸죠 역시 ai의 한계에 인공지능의 한계에 자잡아줍시다 어 케일렌, 내가 나서지 않을 상을 만들질 분명히 체스 때 버려질 때 이렇게 비실거리서 이렇게 그분의 뜻을 비유할 셈이냐? 자 엘프끼리 만났네요. 오, 엘프끼리 만났어. 나약하다고 했나? 자 이언트다이고 심지어 동족이 그런 헛소를 듣게 될 날이 오다니 기계 마켓에서 헛헛웃음조차 들른 흘러 나오지 않는군. 자 동족자치를 모면할 말을 내뱉는 남을 처단 이유는 차고 넘친다 생각하는군. 그분의 가호가 없다면 놀라울 정도로 나약하고 어리석은 족, 족속들이지. 그분의 가호? 오지 겪어먹기야 하는 거다. 멍청한 녀석. 태생의 한계를 인지하지못하 절대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이 예민하다니. 케일의 메이크랑 좀 닮은 것 같다고요? 자, 명령만이었으면 절대 방망하고 지 않은 곳이란 말이다. 기꺼이 상대해주지. 꾸물대지 말고 덤벼라. 가서로운 것들. 자어케일란 탓에 또또또야 너는 전용 스킬 있자너자케일란 전용 스킬 있죠 바로바로 바로 아이스 스피어 다 그렇다 우리들의 케일레은 g 23 부터 아이스 스피어만 하면은 냉동 참치구이가 돼서 이길 수 있다 얘는 공략법이 다른게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스 스피어만 오지게 바구에는 끝난다 어? 아 누구냐 야 제대로 아냐 켈이 두배는 잘 생겼다. 어이. 아, 우리들의 케일렌 냉동 참치구이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아, 싱싱한 케일렌 왔어요. 케일렌. 케린. 싱싱한 케일렌이 왔습니다. 절대로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 케일렌이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일어나. 일어나. 때려 봐. 때려 봐. 때려 봐. 르 때려! 어이 러버 어이 러버 도망가는 거 보세요 어디가 어딜 어딜가 제대로 하냐 주관적 공략 어들을 싸우면 날 도망 야 이러버 아 때려 보라고 케일러 한번 죽여버리다가 완전 작살했다 아이고 얼려 버리기 아우 우주 주 오, 저, 저, 오, 라라라라라라 오, 오, 라라라라라라 오, 오, 라라라라라아이 오, 때리 오, 고 오, 라 오, 우루루루루루루루 오, 오, 오, 오, 오, 오, 또또또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라라라라 오, 때려 때려봐 때려봐 오, 오, 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허허 허어허 <웃음> 미안, 어, 어보, 어보, 미친, 어보, 야! <웃음> 아니, 온 온포를 마셨는데 죽어버렸네. 아니, 온 회포를 마셨는데 죽어버렸다. 어어 아, 아, 하이하이. 아 이거 또 장난으로 하려다 이거 또 해버렸네 이거 진짜 아아 이래서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 제대로 싸울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빨리빨리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아 이럴라한 게 아닌데 이게 일어난 게 아닌데 다시 이왕 이렇게 된거 메이크 머신는 모습 다보자뭐 간이 배박으로 나왔군. 자 메이크의 메시, 멋있는 모습 한번 더 봅시다 한번. 자 공격. 어? 바꿔주고. 오케이. 아 이걸 접으렀네. 자, 빨리 없어버립시다. 잘 돼서 강자 안 그래도 케일린첫 번째 대사 못 들었거든. 자, 다시 한번 한심해서 차마 두고 볼 수가 없군. 나약해 빠진 엘프 어스를 상대로 애를 먹다니, 이거였구나. 아닐까 마실 써야 겠다 야 이거 안 봐준다 진짜 아이 와중에 때리는 거 봐봐 메이크 이 와중에 때리는 거봐 진짜 압사한거 아닙니까 이거 자안 봐준다 이거 진짜 모빈 캐스팅 오이 흥미를 향한 발더듬이죠 케일렌구이 절대로 안 놔두겠어요 옆에 싸우건 말건 버립시다 어, 왜이게 멀리 날라가 이거 이걸 잡으라고? 잡을 수 있어 이거? 아니 이거 잡을 수있긴 해. 안될 것 같은데 이거? 잡힌 잡힐까? 자 일단 먼저 방보 잡을 수 있다고요? 해본다 보자 대시펀치 방보 그렇지 방보 깎고 깎고 자, 깎았고요 자 다루도 깎았고요 어허 자 깎고 플러스에다가 어허 패시해주고 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와다다따다따다따다따 아, 아프다. 내 파이널리티가 더 빨리 끝나는데 이거? 아, 제발 잡혀라. 제발. 제발 잡혀라. 제발. 제발 죽어라. 제발. 아니, 왜 이렇게 사실이 왜 이렇게 안떠 이거 웬일로. 30초 제발. 제발. 제발 내팔 죽는다 진짜 걱정마 걱정마 그래서 시간 애곡 쓰고 그렇지 한번 더 제발 제발 10초 말해도 제발 가만히 있어 말해도 제발 야너 가만히 있어 제발 야, 야 못잡겠는데 이거 아 못잡겠는데 아깝다 이거 아이고 참당신만큼 곱게 보일 수 없습니다 아버지, 성가신 녀석. 좀 확실히 미워붙이자고요. 방금 뭐라고 했지? 야, 이렇게 드라마식으로 한 말을? 이러다 자꾸만. 이젠 끝입니다. 당시 묻고 싶은 것 아주 많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이 드라마 클리셰 이거. 약간 저렴한 클리셰인데 느낌이. 이건 대체 누구의? 자, 뭐죠, 일렌 동의하고 있고 지금이 기회다 확실히 뭐하세요? 저자를 잡아! 자, 더 형태까지 어서 조처를 받아야 한다. 뭐지? 충분히 그쪽의 시간을 보여줬으니 도망간 건가요? 도망가네요. 가버렸네요. 자, 부하들도 죽은 거다내버려두고가네요 뭐야 왜 나한테 왜왜왜 하이 하이 나한테 왜 따가움 시대 왜 오는건데 왜아 어이가 없네 이것들은 진짜 한번 밀레시아 막 깽판 쳐봐야 되나 이것들이 진짜 어, 어이가 없는 이네 밀레시아 저들 의 편에서 야 미친 놈아 죄송합니다 이거 야이 거지 같은 놈들아 방금 전까지 겸문달 교다 애들 잡은거 못봤냐 아 요즘 여기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거 말이 지나치시네요, 그 글꺼. 어, 이거 진짜 증나네 이거. 미련 시간 개차반 받네, 진짜, 이거. 야, 한번 엎어, 갈아 엎어야 돼, 이거, 진짜. 아니, 이것들이 고마운 줄 몰라. 아 가라 아 엎어야 돼, 이거 완전. 자, 필요한가, 대화. 자, 메이크도 있고요. 기분 좋지 않아. 동주 내 손에 베어야 한다니. 자, 필요한 대화해보겠습니다. 검은 달 교단으로 가겠습니다. 진짜 가벼운 생채기 정도다. 자, 또 여기 놓치다니. 야, 이렇게 해서 아마 마르헤디랑 케일렌 둘이서 그 노예족 출시라는 게 밝혀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약간 저렴한 클리셰 같은 느낌인데요. 어, 진짜 마르 입구 중에 안쪽에서 나타났다. 말안 쪽에서 어떻게 하지? 진짜 어떻게 하지? 개하타. 자 설마 로제 파이크 때나 때문에 습격 이러한 거라고 여기는 거 아니겠지? 야 진짜 그저그저 카스탄을 데려와죠저 맞다 이때 자리야 서로 개결장 때고 한판 붙자 진짜 아우 짜증나게 무슨 밀레시 늘 문제를 달고 다닌데 와. 야, 진짜 너무하네. 어, 여러분, 옛날에 드라마 때도 예능한테도 개차반당한 거 알죠? 야, 진짜 시간 필요한 것 뿐이다. 바트루시아테도어안 부르셔 달라. 야, 이것들이 진짜 아 타닐리, 진짜 각성해라, 제대로 각성해라, 진짜 응원한다. 피치스 포르로, 진짜 타닐리에 응원한다. 검은달교단 화이팅!